살다 보면 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키네마스터나 비타를 이용해서 노래방 자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블로는 노래방 자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선은 키네마스터를 여시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16대 9로 맞춥니다 배경이 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체크를 누릅니다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동 여기서 자막을 넣기 전에 음악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오디오 자이 음악을 저는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체크 예,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에 맞춰서 자막을 넣겠습니다 자막을 넣는 방법은 텍스트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레이어를 누르시고 텍스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를 적으시면 돼요 가사를 넣고 확인 누릅니다 넣어줬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살다 보면 몇가지가 이렇게 첫 번째 가사일 거예요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가사가 글씨가 작죠 글씨가 작을 때는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됩니다 좀 키워 주시고 윤곽선 누르시고 체크를 누릅니다. 체크됐더니 윤곽선이 나왔죠? 조금 두께를 두껍게 올릴게요. 그리고 체크 자막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세 개를 누릅니다.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똑같이 복사가 됐죠? 여기서 색깔을 바꿀겁니다. 폰트의 색상을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체크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건데요. 인 애니메이션 나타날 때 효과 이렇게 내려서 오른쪽으로 닦아내기를 클릭 그리고 속도를 느리게 하는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빨라지고 이렇게 하면 느려집니다. 이거 체크 여기서부터 또 만들건데요. 이거를 똑같이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 꾹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맞게끔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다시 눌러서 이 글씨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우측의 상단에 키보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걸 지우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우측의 상단에 점점점 세개를 누르시고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더 복사가 됐죠 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오른쪽 닦아내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걸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 자 됐죠 아래 그래프 보시면은 나운데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죠 노래 가사 자막 하나를 또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여기서 길이를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수정해야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살다 보면 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를 하면은 노래방 자막이 만들어집니다.